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내형, 자, 양시 네, 확인해주세요 네잘 됐어? 네엄 네엄 네엄 네엄 요양 유혹이란 거 잊지 마세요 보는 것도 느려요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 질자 됐습니다 바로되습니다 지금 황가 다시 질추 다시 다시 질추 다시 돌아온 질추 여러분 데이 d 커넥션 아 e 드 t 리 하이어 게 m Okay.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저희 되게 바쁘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맞아요. 진짜 엉덩이 떠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웃음>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부터 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응. 응. 무대에 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두 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해가지고 그치. 나가서 그치. 우리 야외, 야외 촬영했지 야외 촬영하고 응.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한다고 해야 요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년전 이후로. 도날부터 발전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옛날에 막미안마다막 이런 데갈었마다 미국, 바로 오라고 바로, 바로 어. 어.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비행기 자체는 어. 너무 뭐. 어. 오랜만에 얼마나 즐겁더라. 음.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얘기 음. 어... 아쉽도 시차 안 맞거든요. 아... 나 지금 굉장히 놀요 아, 너무... 나는...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응, 한국 가면 진아한국저는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 저 나도 나도 시차 너무 잘 아, 맞아요. 나 시차 아, 정도는... 지민이는 거의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미국 쪽의 시차야. 아, 저 원래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아요아막6시 일어나지 않아 사실 이제 점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웃음> <웃음> 씨, 여기도 나쁘 않아요. 여기는 <웃음> 조금 더 일찍 자버려. 지민 씨저 저우 있잖아. 저 응. 근데 잠은 죽어자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 지민 씨. 잠은 자야죠, <웃음> 형. 그래죠. <웃음> 왜 죽어서 자요? 저그 스팀워크. 나도 안좋으시길래 아. 네, 그런 줄. 음. 그런 아이,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인간이 음. 고 아, 아니, 추석 잘 보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 아, 그, 음.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음. 아미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그달려라 나와가지고 아아 지금 무슨 하고있죠 어, 네, 어, 그 네. 그걸로 <웃음> 이제 아미분들 많이 아, 일 중에 마지막 중반, 그거 고, 공신? 어? 그지 그지 아나 스파 현재 깜짝 놀 공신이 지금 에나어나어공 아니요, 아, 고무신이 아, 그치? 제가 보충 설명 을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고무신을 붙어요 아, 진짜, 습관하지 예. 그 말라고 네. 되게 저,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 아 우리 습관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야니 우리가 나온,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앞에 그, 보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만화 OST 맞추 그래 아, 그래? 한 아, 맞다, 맞다,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 기억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 다 나왔어? 노래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 기억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 브로콜리, 브로콜리. 야 어떻게 음식을 음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네, 추석 음식. 내가 추석 여행 좀 해봐. 근데, 우리, 우리가 추석 이 추석 추하 뭐 이러고 있는데 어. 뭔추이 뭐, 우리 추석 때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제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적 추석 추석 있어? 나 작년 했어. 나나 아, 차례 차례 지냈어. 작년에 했 고양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었어. 여러분, 여러분 뭐뭐 뭐. 뭐 옛날에, 뭐. 옛날에 뭐. 아, 우리 와이프. So, peopl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가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는 이제, 아,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국에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한에 나랑 한국해도하고에서도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우리는 한국에서도 우리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그가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도한국에에서도있국에서도한국에에서에서 뭐. 아니, 난 아, 나 그, 그... 아, 그, 있지, 아니, 거. 그 거.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네? 그래? 그래, 저는 크라운사운드 같은 거올렸었어 그래, 생전에 좋아진다. 던 좋아 서나 그거 음.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음.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사이 치킨 음. 올리는데. 치킨 음. 나도, 치킨 올리는데도 있지. 우리, 아, 우리 그래? 집은 종이이고. 종이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거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다 외웠었어요 아버지 흥봉 백서 그런 거? 다, 외웠었잖아요, <목소녀> 네. 네. 다, 다 외웠었어요 광양하고 뭐 생선 머리를 는 광양 이런 거아 네. 진짜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그래. 그래. 장남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그럼 그래.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아, 알아야 된다 그래. 그래. 그런... 그래.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는 감소하대요 아요 타이기왕 선생님의 막 그런 거종가에서 되게 감소하였던 거 같아요 카메라 통해 놓고 신경 안들었 얘기하고 있는 거 제 사실, 아니 사실 딱히야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네.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차례 지내는 거 힘들다. 야, 두부,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차례 지내줄 필요 없고. 아, 저도 저도 절대 <웃음> 필요 없다 아빠 <웃음> 그러더라고. <웃음> 네, <저희. 나> <웃음> 우리 아빠도 그래. 그런 말하지 말라고 나 뭐야. 싸우다 아, 그 고생 시키기 싫다고. 야, 명 명절 되면 이제 친 싸우는 일이들이 예, 가끔 있어가지고. 음.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비지 하면서요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저희 그냥 좀 밖에 좀몇분 나눠 있다 보면 되는 음, 그때는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필 씨의 오세아 그거 아, 오세아 문제. 오세아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 나올로 집에 무조건 보고. 나는. 로이 너무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아네 아닌가? 아 멤버들 보여줬는데. 오세아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구겨가좀딱 내가 아, 아, 아 너네 거실에서, 거실에서 보고 있어. 괜찮아. 세저 I love you. 냐 어? 댓글. 어, 그래. I love you. 아니, 아, 우리, 우리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잖아 되게 이그 흥조한 TV 있었는데. 그그드 영화 보고 그거. 그때 감명스 아니 예. 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신이 나 우리 세영 아 진짜, 진짜. 우리 첫 숙소 살때 그때가 이 뚜껑 먹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다섯 <웃음> 살, 예, 네, 그 암자 네, 이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오세암, 오세 암, 병 암, 아암 암자 여자 암자, 암 알아? 아, 요새,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야아아아아야아야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